오늘은 치즈볼을 먹었는데 달콤 짭짤 고소하네요 최고예요 오늘은 치즈볼을 먹었는데 씹는 소리 너무 좋아요 옹사운드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아 치즈볼이 딱그 물을 때 되게 바삭하거든요 한입 베어 먹을 때 되게 바삭한데 안에 치즈가 딱 씹히면서 살짝 달달한 연유 같은 그런 느낌의 맛이 살짝 나요 그래서 달달하면서 고소한 그런 맛이 나서 어 괜찮은데 요 <웃음> 좋다 표면에 보면은 이런 소리가 나요. 그래서 내가 한입 베어 먹을 때, 딱 이런 그 질감의 그 가루들이 막 입안 가득하게 퍼집니다. 이거 5,000원이거든요? 아, 5,000원에 5개. 그러니까 하나에 1,000원씩인데, 한두개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은데, 5개 정도까지도 배고프면, 제가 지금 진짜 배가, 배가, 제가 지금 진짜 배가 고파서, 5개, 6개 정도 먹은 것 같은데, 딱 여, 여기까지 먹는 게, 마지노선이 아닐까. 오늘은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싶네 아 힘들다 맛있는데 제 개인적인 한계는 한세개 정도까지 한계인 것 같고 이 이상 먹으면 앞으로 한1 2년간은 치즈볼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아... 불닭볶음면을 끓여 왔습니다 이거를 꼭 먹어야 될거안 먹으면 큰일 날거 같아서 뭔가의 속이 싹 내려가는, 쏙! 뭔가 여기 이렇게 막혀있던 그 속이 쫙! 내려가는 그런 느낌입니다. 좋아요. <웃음> 이제 살것 같네. 잘 먹었습니다. 와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